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음료수는 씨랑 마실 음료수는 오란씨랑 데미소다를 마실건데요. 1971년 동아오츠카에서는 환타의 맛을 가향 음료 오란씨를 출시했어요. 오렌지의 오란과 비타민C를 합친 것으로 동아오츠카의 회장이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오란씨는 한국에서 생산된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토분이만으로 환타의 아성을 이기기에는 무리였어요. 그래서 색다른 전략을 펼쳤다고 합니다. 오렌지는 포기한다. 그리고 파인애플 맛에 집중한다. 라는 신념으로 이름은 오란시인데 맛은 파인애플 맛으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란시 파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략은 통했다고 하는데 수자집 아들만 먹을 수 있다는 파인애플을 음료수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은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와! 여기에 괜찮은 광고, 괜찮은 음악 하나만 붙인다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마실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통기타를 든 청년, 세시봉으로도 유명했던 윤형주가 부른 오란씨의 광고 음악은 그야말로 히트를 쳤다고 하는데요. 길을 걷다가 오라는 말을 들으면 오란씨 파인이라고 대답하는 전 국민적 암구가 됐다고 하는데요. 저도 음료수만 보이면 전국 국민들이 원샷맨이 생각날 수 있는 그날까지 원샷해 보겠습니다. 착!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이야 탄산이 야무지네요 오늘 맛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이에요 오란씨는 탄산과 단맛이 강한데요 거기에 달달한 대미소다까지 합쳐졌으니 완전 기분이 업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야무 길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 이었습니다